제 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64조 특별 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제65조 이사의 임무 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수 있다.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아 제1호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2호 이사의 업무 집행의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3호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4호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제 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 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0조 임시총회 제 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제2항.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. 제3항. 임시총회 소집, 청구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에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